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 마실 음료수는 천연사이다와 블루 레모네이드를 마실 건데요 레모네이드는 영국에서 마시던 에이드라는 음료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에이드는 탄산을 첨가한 소프트 드링크라는 뜻으로 레몬에이드 외에 오렌지에이드 체리에이드 같은 변형들이 있다고 하네요 미크에서는부모전의 경제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왔어. 혹은 예아 yeah, 여름방학 동안에 용돈 버디를 목적으로 아이들이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차려놓고 팔기도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네요. 두 음료를 섞으면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빨리 원샷해 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대박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에요 그만큼 완벽한 맛이었어요 사이다의 달달함과 레모네이드의 신맛과 단맛이 같이 섞여져서 서로의 조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단맛과 신맛이 극대화되면서 정말 맛있었고 얼려 먹으면 필러시 형태로 먹어보고 싶을 정도네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